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나에게 맞는 편집 프로그램 찾기 3탄 중급편 파워디렉터 샷컷 번외로 베가스 프로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중급 프로그램들은 입문 초급용과는 다르게 다른 프로그램들과 혼합하지 않고 또 고급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들 중 하나만 집중해서 사용해도 1인 미디어로서 활동하기에 손색이 없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인지 기능적인 큰 불편함들은 없지만 각 프로그램들마다 나타내는 독특한 개성들이 있다 보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프로그램들의 특징과 장단점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샷컷입니다. 샷컷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기본적인 기능뿐 아니라 추가로 응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무료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워터마크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샷컷만의 특징인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생각보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절이 되다 보니까 사용을 하다보면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핫컷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리셋이나 스티커들은 부족해서 외부에서 가져와서 사용해야 된다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이나 코덱 같은 지원은 잘 되지만 사용자 환경에 따라 달라질 최적화 문제가 있어서 항상 자동 저장 버튼을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급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입문 초보 프로그램들보다 사용도 무거운 편이라 충분한 사양의 PC나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큰 불편함이 없고 무료에서 진입장벽이 낮지만 튜토리얼 영상도 많지 않고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과 다른 필터 시스템으로 직관적인 편이 아니다 보니 진입장벽이 있어서 처음엔 적용하기가 힘들지만 적용이 돼서 사용하다 보면 샷컷 말고는 못쓰게 되는 아주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샷컷을 추천드립니다. 입문 초급에서 넘어와서 고급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간접적으로 접해보고 싶은데 유료는 부담스러워서 그 전에 워밍업처럼 사용해보고 싶은 분들 혹은 본격적인 한 가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체 프리셋이나 외부 템플릿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이 샷컷만으로 무료라는 극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그 다음은 두 번째, 사이버링크사에서 만든 파워디렉터입니다. 파워디렉터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문 초급 프로그램들의 기능이 다 되면서 추가로 더 디테일한 기능과 응용도 가능하고 1년 구독권 결제 시 제공해주고 있는 템플릿이나 프리셋들도 추가로 금액하지 않고 다운받아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거기다가 금액도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40% 할인을 받아서 입문 초급 프로그램들보다는 큰 가격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매하는 과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파일 코덱이나 형식도 많고 비교적 무거운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최적화도 잘 되어 있어서 사용하면서 크게 버벅거림이라든지 불편함이 없었고 혹여나 튕기더라도 저장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효과 팩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되거나 프로그램이 무거워질 수 있고 간혹 다운받은 효과 팩들이 맞지 않아서 버벅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으로는 불편하거나 문제될 건 없지만 딱한 가지, 파워디렉터만의 독창적인 역방향 타임라인 레이어 시스템으로 인해서 배우는 재미도 있지만 파워디렉터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되면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설정에서 방향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고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어서 트랙을 쌓다보면 몇개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타임라인이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렇게 타임라인을 줄이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보완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유저들이 국내보다는 해외에 주로 많아서 튜토리얼 영상도 예전 버전 16, 17, 18 버전만 많은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기능을 배울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자주 이루어지는 다양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점점 더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니 다이나믹한 세감은 되지 않지만 은근슬쩍 버전과 버전 사이에 급 나누기를 하는 등 기능을 하나씩 없애서 여러 버전이 있지만 결국 3 6 5 버전을 강제로 사용하게 만들거나 파워 디렉터에 있는 기능들을 포토샵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토 디렉터, 오디오를 꾸며줄 수 있는 오디오 디렉터 등에 나눠서 사용하는 등 내가 기능이 필요하면 이 프로그램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능적인 문제보다는 시스템, 운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파워디렉터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나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다른 편집 프로그램 필요 없고 가성비 좋은 편집 프로그램 딱한 개만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또한 파워디렉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템플릿이나 소스들을 활용해서 극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번외로 베가스 프로가 있습니다. 베가스 프로는 원래 소니 회사에서 오디오 전용으로 사용되던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매직스라는 회사에서 인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가스는 아주 짧게 30일 무료를 사용해본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컷편집이 그 어떤 프로그램들보다 좋았고 기능들도 디테일하게 되고 제공해주는 템플릿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어 버전이 한글 버전보다 쉬운 아이러니한 느낌을 받았고 영문 버전조차도 직관적이지 않아 처음 접할 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최적화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아주 튕기는 일이 있었고 사용 유저나 튜토리얼 영상도 많지 않아 진입 경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버전별로 끝나동이라든지 가격 등의 부담들도 있어서 시스템 운영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사용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섞어 보자면 베가스는 애징의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베가스만 사용한다고 하면 그 어떤 프로그램들과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고 불편합니다 아쉬울 게 없는 데다가 업데이트로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더 좋아지고 비록 유료지만 애프터 이펙트와 비슷한 효과들도 잘 되어 있지만 사용을 하다보면 이 정도 금액이면 조금 더 아껴서 파워 디렉터나 샷컷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조금 더 투자해서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중간에 끼어서 좋은 프로그램인데 묻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가스 프로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베가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사용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혹여나 베가스로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일체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베가스만으로 충분히 고급지고 다양한 효과를 내기에 충분한 프로그램이므로 그런 효율을 낼수 있을 만큼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나에게 맞는 편집 프로그램 찾기 3탄 중구편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알려드린 프로그램들은 하나만 집중해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고 호불호가 갈리는 개성있는 특징들로 인해서 다 좋은데 이 기능 딱 하나 때문에 무언가 망설여진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또한 망설여지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므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